<웃음> 왜, 왜? <웃음> 빠른 거를 경보로 누가 있겠나 뛰는 거안 돼. 경보. 경보 빠르게 걷는 거. <웃음> 네,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이분님 네. 쇼파인스에서 꺾게 진행하도록 할게요. 받아 가 주세요. 여기서 사용시면 되고. 주고 이 여기 보고. 스마무 자기야, 나무 날어 같아, 저네. 괜찮다, 가 이거, 이제 시 될까?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공이야 <공유공. 웃음> 안녕 그래. 월드스타? 예. 지난번에 사람 결과 애들도 유튜브를 하는데 혹시 영상으로 올려도 돼요? 뭐요? 방글생글이야. 방글생글. 방글생글. 예, 네, 여기 볼까? 안녕하세요. 언니. 감사합니다. 네, 검게 해야 되 살을 못집요 우와! 세트. 우와. 우와. 그렇지, 안쪽에서 받아 가세요. 우와! 그냥 안쪽에서 겠다 음. 아. 아. 같이 먹어. 어묵. 이봤어 알아? 아, 신기하겠다 그러면. 정성 뭐라고? 정성 정나. <웃음> 아 잘했어요 정우속을 닮았대요 정우속도아빠가말한것같요한 2년 2년? 아 이거 너무 귀것 같아. 너무... <웃음> 같아요 누구? 자 우리 도우 분들을 위해서 귀찮아 드리겠습니다 자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.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, 예뻐라, 안녕 <웃음> 여기서 골라 <하나씩> 라주세요 <웃음> 언니 얼굴 있는 걸로 하자 그지나도 언니 얼굴 있는 걸로 하자 둘이 똑같이 생겼데아 그래요? <웃음> 언니부터 받을까요? 네 언니 이름이 뭐예요? 혜리요 혜리요? 아이 네네 혜리 몇살이에요? 7살이에요? 와 네?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<웃음> 언니 원래 알고 있어요? 네 알고 있어요 어? 많이 봤어요 어, 네 아, <웃음> <웃음> 부끄러워 가지고 와, 신난다. 선택 동생 주세요. 동생대 얘기. 진 그냥 둘수 없죠. 테리요. 아이 테리요. 테리요? 네, 네. 헤리테리 아, 네. 이름 너무 예쁜데요? 아, 감사합니다. 우리 하유 언니한테 보면은 테리는몇 살이에요? 하유는 몇 살이야? 다섯 살이야. 와. 다른 친구들은 부끄러워서 말을 잘안 하는데 테리는, 테리는 말 진짜 잘한다. 와, 진짜 받았다. 감사합니다. 그랬어요. 세요 안녕! 가카이! 감사합니다! 오세요. 감사합니다. 오세요. 감사합니다.